안녕하세요. 연어신당 연예기 씨입니다. 크리스마스가 이틀 전이었잖아요. 응. 뭐 하셨어요? 굿 했는데요. 잘 하셨어요? <웃음> 힘들었어요. 네. 이렇게 됐잖아, 팔. 왜요? 힘들어서. 아, 너무 많이 해. 응. 그럼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?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고 싶었지. 어디로? 아웃백 정도는 음. 가죠. 왜 크리스마스 아니야? 아웃백도 못 갔어. 구당밥안 <웃음> <굿땅파> 먹었어. <웃음> 오늘도 응.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. 연러드릴게요 응. 응. 응. 소리 크게 나면 안되죠?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생각나는 거는 약간 진지한데 웃긴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여기도 음. 왔다가 저기도 왔다가 이것도 참견했다가 저것도 참견했다가 할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게 있는 사람이고 계속 계속 일을 지금 뭔가 쭉 올라가야 될것 같은 거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야 뭔가 발동에 걸려서 조금 많이 올라가야 돼 지금쯤이면 음. 응.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내년도 봤을 때 내후년 다 지나서 봤을 때운기가 나쁘지가 않은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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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열애설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 바람이 날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인간바람처럼 인간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다녀야 돼 음, 근데 아까 뭐사람을잘 음. 만나야 된다 했잖아요 음. 어떤 류의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? 음이 사람은 좀 내가 아까도 성격대로 가는 거 같아 연애 스타일도 사람 보는 것도 좀 잡을 수가 없어 내가 딱 봤었을 때 꽂히는 게딱 있는가 봐 <웃음> 그런 게 꽂히면 은딱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되게 까다로워 속으로 갔을 때 속내가 엄청 까다로워 막 대부분 말하면 은 나는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 그게 딱 정의가 돼서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찝적찝적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지 응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 때문에 망할 수 있어 어, 음. 진짜요? 응, 음. 어문에 막을 수 있어, 이 사람. 그러면은 뭐, 음. 이것저것 좀 음. 많이 참견하는 음.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음. 다른 직업에도 좀. 그렇지. 그런... 이것저것 다 참견할 사람이지. 뭐, 남들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나는 이렇게 지시만 해야 될것 같은 느낌도 갖고 있고. 또 이것도, 그러니까 실증은 금방 잘낼것 같아. 만약에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배우도 조금 했다가, 노래도 좀 불렀다가, 뭐, 이렇게 엔터넷, 엔터테인먼트처럼 좀 했다가, 막 왔다 갔다,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할것 같아. 근데 인기가 응. 좋다 있잖아요. 어. 네 후년까지 응. 그러면 만약에 응. 월드컵이나 이런데 응. 나가면 응. 나간다고 치면은 응.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? 뭐 순위 정도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막 1등이야라고는 잘 모르겠어. 음. 응. 그냥 만년 3위, 2위 막 이런 느낌 있잖아. 뭔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. 음. 최대 순위는 1위가 됐어는 없다. 1위 되려면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끈기가 좀 부족하다 해야 될까? 음. 음. 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야. 음. 음. 그럼 그분은 조금... 근데 이 사람 결혼 안 했지? 했어? 안 했어요. 저는 음. 음. 얘기 나온 김에 이 음. 사람 연애운은 음. 좀 어때요? 연애운은 늘 괜찮았는데? 이분 지금 여자친구가 있거든요. 응. 그럼 결혼을 좀할수 응. 있을까요? 결혼도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고 라 본인이 인지를 먼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고 뭔가 빵 하고 터진다고 하는 게 그게 결혼 소식 아니면 뭔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. 혼자 임신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. 뭔가 터져. 그러면 이분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은 그 장인어른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? 음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나한테 득이 될것 같고 뭐할것 같고 하면 줄을 잘 선다 해야 되나? 음. 음. 잘할것 같은 사람은 맞아 사람들이 음. 봤을 때 어른들이 봤을 때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은 맞지 음. 음. 저는 요즘 좀 오래 조심해야 될점 같은 거 있을까요? 조심해야 될 거? 여자를 조심해야겠지? 자꾸 여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. 음, 그 사람이 바람을 피는거야 응. 음, 근데 막 다치거나 막 그런 게 있었어? 그런 의미는 없었어요. 음,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나가 끝에서 치고 가니까 그게 구설이던, 내 몸이 다친다던 뭐가 있을 거야. 음, 그런걸좀 음. 피할 수는 없는 거예 작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지. 그 여자가 응.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응. 그건 본인의 끼 때문에 그. 어, 맞아 본인도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본인도 끼를 발산하고 뭐한 잔술에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술자리에서 뭔가 나온다든지 이 사람도 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아까 그... 말한 대로 아무튼 뭐 응. 결혼할 뭐 여자친구가 응. 응. 있는데 응. 그러면 있어도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다. 것도 응. 응. 이 사람 성격이 좀잡을수 없다니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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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까 1인은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응. 뭐 시험이나 뭐 응. 뭐든 있으면 인은 응.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응. 그 금방까지는 응. 그 금방까지는 응. 가는데 내가 1인자가 될 수는 없어 1인자 그, 아래까지 응. 갈수그 1인자, 2인자들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몰라도 이렇게 복도 아주면 몰라도 그게 나한테 올 수는 없어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지 음, 음. 내가 이렇게 복도 줘야 되는 사람이지. 아, 어, 그런 느낌인 거지. 다른 사람이 나를, 음, 좀 약해. 그러면 그렇게 음. 어시스트를 사람들좀 음. 하면서 본인이. 음. 그렇지. 가는 그렇지. 거야? 그것 때문에 어. 내가 아까 줄 선다 했잖아. 줄잘 서, 이 사람은. 음. 줄잘 서서 그 라인대로 가는 느낌이 좀 많이 크다고 해야 되겠지. 음. 음. 근데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. 이것도 관심이 많고 저것도 관심이 많고 분야가 다 그런 거 같아. 가만히 해, 이것만 할것같진 않은데? 뭔가 금방이라도 뭔가 벌릴 것 같은 사람이야. 이것저것 응. 사업도 할말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든다니까? 응. 그런데 돈이 마를 것 같은 사람은 또 아니야. 응. 잘 타고난 건지 태어나기를 그래서. 그 동안도 잘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. 응, 응. 응. 이사람은 없을 똥하면 누가 도와줘? 아, 없을 똥하면 뭐가 생기고? 그런 건 타고났어. 어, 귀인이 많나? 귀인보다도 사람보다도 그냥 뭐라고 해야지? 그것도 수단이라고 해야해? 음. 응. 그냥 그런 게 그냥 타고났다고 해야 될 거. 그래 뭐야?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미스터 트워트 즘 하잖아요. 음. 거기에 나오는 원혁이라는 분이거든요. 원혁이가 거거든요. 뭐야? <웃음> 사람이지. <웃음> 사진 보여드릴. 응. 음. 원혁이? 원혁. 원혁? 이렇 응. 음. 이게 제일 잘. 가수야? 있어요. 원래는 뮤지컬 배우. 음. 근데 이분이 트워트에 도전한 음. 이유가 음. 이 사람 여자친구가 음. 그. 음. 개그맨 이용식 아세요? 어? 이용식? 이용식이 또 누구야? 뽀시이뽀시이또 꼬시기... 누구야? <웃음> 미안해 <웃음> <사실 왜? 웃음> 저도 잘 몰라 요 이분이거든요? 어. 음. 아오오 이번에 딸이랑 성인데요그 어. 분이 어, 어.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음. 근데 트호트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음. 이걸로 좀 설득해보겠다 음. 이런 식으로 해서 음. 나오게 됐다고 하거든요 음.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반대하냐면은 음. 그 2년 동안 사귀면서 딱한번 음. 만났대요 음. 근데 3초만에 택시 타고 가버리셨대요 음... 나도 어려 내가 만약에 아빠도 나이 사람 만나지 말라 할것 같은데?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어떻게? 왜요? 그닥. 남자가 남자를 본다 하잖아. 음. 여자도 여자를 본다 하잖아. 딱 보면 안다고. 음. 음, 그 느낌이 더 들어. 뭐 특별한 이유, 약간 음.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? 응? 음?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그냥 수단이야. 음, 이 여자친구? 응. 음, 수단이야. 음. 음. 그래서. 저는, 결혼까지는 어때요? 근데 있잖아. 여자가 착하잖아. 여자가 착하잖아. 근데 헉도똥이 같단 말이야. 여자분? 어, 여자분이 약간 헉돋똥이 같단 말이야. <웃음>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 그래서 울며 불며 뭐를 해서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 은 그게 이 남자를 봐서 결혼을 만약에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상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 애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 서는 아닐 거야 음... 음. 그러면 이상은 좀뭐 수단이라고는 했지만 음. 시중님은 음. 그래도 좀 결혼하고 음.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. 있어. 그 음. 아버님한테 잘 보일 음. 수 음. 잘 보이시는 방법 같은. 거. 아니 진짜로 아버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나갔다고 생각해?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다? 그러면 왜나갔다고 생각?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골라서도 갈수 있는 거고 음. 내가 계속 수단이랑 얘기하잖아 그잘 모르겠어 그 여자랑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는 모르겠는데 난 여자가 더 안달난 것처럼 보이고 음. 음. 이 남자는 잘 나는 솔직히 내 동생이 있다 하잖아? 말리지 도시락싸댕기면서 말릴 거야 음. 나중에 남자가 그러면은 좀 배신을 할 수도 있다는 끼가 다보네 다른 이유 없어. 몰라, 나는 그래 보여. 미안해. 죄송합니다. 아니요. <웃음> 저는 이제 응. 미스터트로 나오니까 응.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응. 1위까지 갈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? 실력밖에 없는데 실력이 대단한가? 이건 아직 잘. 나도 잘 모르겠는데. <웃음>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? 실력, 운이라고 해야 되는데, 음, 애매하다. 실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운 때문에 되는 거겠지. 오늘 잘 타고 가긴 하겠다. 음. 거까지는 1등까지는 무조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유명해질 수 있고 그 자기가 생각한 결과보다 더 얻고 가는 건 맞아. 음. 음. 그럼 마지막으로 음. 이분이 만약에 앞에 있다면 음. 한마디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어. <웃음> 제발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음. 너무 급하게 너무 짧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뭐가 다 마이너스가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음.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것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 음. 음, 이렇게 되기까지 분명히 이 여자친구든 누구든 뭔가가 돼주는 게 있었을 텐데 좀 그거 내가 잘라서 됐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음. 옆에 있었으면 한대 때렸어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네.